과정첫 수업인데 월요일과정은 어, 기출이론이에요. 이론하고 기출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필수서 내용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있죠? 여기 나온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여기 문제가 한 300문제 되는데 하나도 안 빼고 다풀 거예요. <웃음> <웃음> 여기는 뭐 기출문제 그동안 30회 넘게 나왔으니까 뭐 1,200 문제가 나온 거냐 그 동안 근데 그뭐 수많은 문제를 다풀 수는 없, 풀 필요는 없고 시험에 전형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그거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 다 버리고 또뭐 출제가 어쩌다 한번 되는 거 버리고 자주 나오면서 꼭 맞춰야 될 문제 그거 중심으로 어, 300 문제 골라놓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좀 약간 버릴 문제가 일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야. 그래서 300문제는 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합격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꼭풀 문제만 골라놨기 때문에 다풀 겁니다 <웃음> 문제 다 풀다 보면 이론 정리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3, 4월처럼 막 계속 반복하고 뭐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럴 틈이 없어요 그래서 3, 4월 이미 이다 정리한 거니까 핵심 내용 위주로 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거는 어, 3, 4월 과정 동영상을 참고해서 다시 들으시고 저는 뭐 공부 방법은 따로 뭐 설명할 거 없고 공법은 그냥 과목이 어려우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고득점은 중개사법을 사세요. <웃음> 중개사법으로 고득점 하시고 공법은 그냥 한뭐 안정적으로 한 60점 이 정도 나오면 최상이고 6 0점이 놀래시네. 좀 본인만 잘하시면 70점도 나와요. 작년에 그렇게 어렸어도 70점 나왔어. 근데 많은 걸 해야 뭐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맞춰야 될 거를 실수 안 하고 정확히 맞추면 점수는 다나온다 그러니까 어 공부하면서 어려운 건다 버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달았다 하더라도 어 저건 내가 그 정리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 뭐 버려도 돼요. 그냥 찍으면 되지 뭐.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에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도 수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그냥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만 하자 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첫, 첫 시간이니까 공법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볼게 많습니다. 국토개획 용어도 봐야 되고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기까지 다 봐야 돼요 3, 4가 뜨면 약 2주 정도 거쳐 가지고 진행할 거를한 번에 싹 진행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쫓아 오셔야 돼요 자, <웃음> 아, 국토개법 체계 잠깐 좀 보면 국토개법은 이름대로 국토에 관해서 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건 계획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을 어떤 계획을 어떤,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걸 이제 국토개법으로 정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국토개법에서 말하는 이 계획이라는 게 어느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국토개법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만들어서 도시군관리계획대로 국토공간이 이용되도록 하겠다. 이게 국토기법의 내용인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이 도시군이란 뭘말한다 그랬죠? 도시군은 특광시군, 특별시광역시 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정하는 거죠. 이걸뭐 국가 전체로 그냥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 계획들을 정하는 건데 그 도시와 군별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특별시라는 도시, 광역시라는 도시, 시라는 도시, 군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군을 하나 붙인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지역별로 계획을 각각 수립합니다. 여기서 왜 특광시군이야? 이거를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 공부하다 보면 수없이 시군 또는 시군구, 시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일단. 그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죠. 지자체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을 1 7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고 있는데, 특별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가 6개가 있고, 도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좀 약간 별개로, 특별자치시라는 게 하나 있고, 특별자치도, 제주도라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총 17개로 행정구역을 나눠놨고, 각 지역별로 이제 자치권이 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역을 넓게 보고 나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시는 도에 비해서 면적이 작죠. 광역시도 면적은 작고 근데 인구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 특별시랑 광역시는 어, 도에 비해서 면적이 작다라는 걸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웃음> 특별자치시는 어, 규모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규모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행정수도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어 있는 거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죠. 제주도는 일반적인 도와 다른 점이 보통 도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시와 군이 있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가 있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는데 두 가지는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 없어? 없죠. 그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세종시구 밑에는 동만 있고 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상 시가 있긴 하지만 그 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행정 목적으로 설치한 시죠 그래서 뭐 지방성을 통해서 시장을 뽑거나 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이런 시기 때문에 <웃음> 다른 도와 달라서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이제 이름을 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그냥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그냥 무시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사천체는 특이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특이, 삼특이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시하고 광역사천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광역사천체가 있고 기초로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광역사천체 이 다섯 개를 한 번에 싹 부르려면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시, 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시, 도의 장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를한 번에 부를 때는 시도지사라고 하죠. 시도의사와 도지사는 완전 다른 의미죠. 그냥 이 도에는 도지사가 있는 거고 시도의사라는말 속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그래서 광역사 전체와 기초가 나눠져서 각각 할 일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는 세 가지 관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시장군수가 승인받을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죠. 시도의사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거죠. <웃음> 구청장이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청한다? 시장군수는 시군위에 있는 게 도안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고 구청장은 위에가 특별시, 광역시가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신청하게 되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한테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때는 누구한테? 이때는 시 도지사가 돼야 되죠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다 나왔으니까 시장은 도지사에게 군수도, 도의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합해서 시 도지사에게 뭐 요청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 관계는 딱세 가지만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앞으로 이 내용의 교재 여기저기 수없이 반복되죠. 그런데 광역도시 계획을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다. 도의사한테 받는 거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도지사에게. 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나와요. 구청장이 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요청할 때는 누구한테 시도의사한테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과 기초는 요, 어, 세 가지 종류, 한 번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고. 생장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은 어, 도는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도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경, 경기도 전체로다가 도로 어디다 설치할 거냐 공원 어디다 설치할 거냐 용도지로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거냐 이거를 경기도 전반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정하는 거는 현실에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겠죠. 지역마다 김포 다르고 고양시가 다르고 의정부시가 다른데 그걸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계획을 정할 때 시와 군으로 나눠서 계획을 각각 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한꺼번에 정하는 게 아니라 시와 군으로 반면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도에 비해서 면적이 작다 했죠. 특별시나 광역시가 면적은 시군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김포는 좀 면적이 이렇게 크진 않고 어 안산이나 뭐 이런 데 면적이 좀 굉장히 큰 시죠. 안산하고 서울하고 어디가 더 커? 안산이 면적이 더 커요. 서울보다. 그러니까 그 특별시 면적이나 시의 면적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광역시 면적이나 군의 면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 차이는 없고 다만 여기는 인구가 많다. 라는 거고 이런 데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물론 군은 인구가 정말 적은 지역이고 면적만 높고 인구가 정말 적은 지역이죠. 그래서 도에서는 <웃음> 시군 단위로 계획을 정하는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구별로 계획을 정하기는 현실이 또안 맞아요. 왜냐하면 특별시가 안 그래도 조그만데 이를 다시 스물 몇 개로 나눠가지고 나눠진 이 지역마다 계획을 다 따로따로 따로 정한다는 게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도로를 결정하는데 <웃음> 서울특별시에서 구마닥 도로를 따로 결정한다. 서초구에서 결정하는 도로는 8차선이고 옆에 강남구 결정하는 도로는 6차선이고 또뭐 서쪽 송파구로 넘어갔더니 4차선이 되고 서울시내 도로가 막구 하나 지나갈 때마다 폭이 서로 다르고 연결도 안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계획을 정할 수가 없고 특별시장이 특별시 잔치를 보면서 도로가 어디에 필요한지 몇 차선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결정해야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단이로는 계획을 안정합니다. 그래서 국토기법에서는 구는 아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기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말이 안 나와요. 뭐 유일하게 시범도시 하나 있긴 한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 국토기법 문제 풀다가 구청장 보이면 옳은 거로 틀린 거로? 틀린 거로 그냥 찍어버리세요. 그래서 계속 시장, 군수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 구에서는 아예 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도에서는 시와 군단위로 계획을 정하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 단위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전체로 계획을 정하면서 <웃음> 계획을 수입하는 지역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이 되는 겁니다. 요두 가지는 뭐그 밑에 기초자치선체 없으니까 당연히 특별시 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단위로 정하겠죠. 요거 이제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빼놓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 단위로 계획이 정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놔야 돼요. 앞으로 국토계획에서이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걸 두 문자로 외워 놔야 됩니다. 그냥 항상 따가지고 응? 어떻게? 음, 특광시군 이렇게 딱외워두세요 특광시군 응? 그래서, <웃음> 그래서 도시군 <이렇게, 웃음> 행정 에, 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 단위다? 특광시군 지역 단위로 계획이 정해진다. 이걸 하나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이 어디에 관할 구역? 특광시군 특강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그각 지역을 잘 관리하려고 계획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는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정비할 건 정비가 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용도구역 용도구역 종류가 <웃음> 계도, 수시 하나 더 입이 있죠. 계도, 수시, 입까지 그래서 기본 용도구역 개발전구역도시자연공구역 수산자부구역, 시가와 조둔구역 이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입주기자 최소구역, 이런 것도 지정하고, 필요하면 도로공원, 뭐 이런 걸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일부 지역은 지구단위계 통해서 상세한 계획도 정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특광지구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서 이제 국토교획에서 결국은 이 계획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잘 만들어서, 이 계획대로 국토관 이용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용도적 하나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부터 달라지죠. 도로가 어느,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 이거에 따라 주변의 개발 사항이 막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계획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하는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 광역도시계획이 도시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개법에서는 수립하는, 수립하는 계획이 원래는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획을 각각 정하는 건데 이 계획을 정하다 보면 지역 간에 문제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도로를 각각 결정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폭도 다르고 용도적을 지정하다가 이웃한 지역에 막 피해를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요 광역의 의미가 몇개 이상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 지역 요걸 대상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이상 특광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 그래서 둘 이상 특광시군의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계획을 정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특별시는 특별시 투표시 입장에서 계획을 정해요. 광역시, 광역시 입장에서. 자기 동네, 동네 위주로 이제 계획을 정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문제가 될수 있고, 그래서 옆 동네도 같이 좀 보면서 계획을 정해보자, 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서도 말하는 도시군이 뭐죠?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기본을 정하는 계획.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이걸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이 계획이 나와야지 용도적을 막 방향도 없이 막 결정하다가 뭐 조금만 지막 계획이 엉망이 되겠죠. 도로를 결정했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뭐 도로, 그 도로가 도로 필요 없는 도로가 막결정되어 나중에 바꿔야 될 일이 있고 근데 바꾸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 계획을 그잘 정하라 이런 의미로 이두 가지 계획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계획으로 정한 방향, 방향을 구체해서 계획을 정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겠죠. 이 계획을 아무나 수립할 수입,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권한 가진 사람이 수립할 때도 일정한 절차가 있죠. 조사도 좀 해보고 지역주민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수립해야지 맘대로 수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토기법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관한 이런 내용을 또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 계획, 이 중요한 이 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수립하느냐,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수립된 계획의 내용, 내용,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을 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기법에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종류들, 또 그게 어떻게 지정되느냐. 지정됐을 때 토지형이 어떤 식으로 제한되느냐 그리고 뭐 기반 시설 같은 게그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또 지구 단위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등등 이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또 법으로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계획이나 계획은 현재를 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정해진 계획이 그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죠 실행되기 위한 수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하기 허가라는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란사업 통해서 이제 실행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기반인설의 설치정비 계량이라는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기반인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반인설인데 이 시설이 계획으로 결정됐다. 그래서 계획 시설인데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시군 계획 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기반 인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결정된 그 시설을 사업으로 실행을 한 겁니다. <웃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무슨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실행되겠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 거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3만 4번의 계획은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세거의사 모두가 도시군관리기획을 시행하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또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사업.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 계획사업.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기획.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이 된 거고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가지가 있는 거고 그중에 도시공계획설사업은 기반시설를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을 실행하는 거고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3번, 사번의 계획은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데 사업은 시행자를 정하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계획대로 뭐 공사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겠죠. 그 시행자만 잘 정하면 법에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반면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입주기 채소구역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라게 아니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을 한 건데 그런데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도면을 펼쳐놓고 여기는 주거지역이라고 다 정했고 상업적이다라고 정했고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걸 정한 이유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토지 용을 제한한 거예요. 여기는 주거적으로 정했으니까 <웃음> 주거지역 안에다 뭐 호텔을 짓거나 공장 같은 거 짓지 마라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데 막 100층짜리 건물을 이런데 짓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한도를 정해서 주거적이니까 용적률 최대 5 0 0까지만 된다. 건폐은 최대 70까지만 된다.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을 한 겁니다. 용도지구도 다 제한을, 용도지역만 갖고는 제한하는 게좀 한계가 있으니까 용도지구를 통해서 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또 제한을 하는 거고 용도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역 용도 지 용도구역은 토지용을 다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을 나눠서 토지의 용도, 쓰임새를 정했고 적해진 쓰임새대로 토지가 이용돼야 된다. 라고는 제한이 된 거예요. <웃음> 지구단위객이나 입주기자 최소구역, 여기도 토지용이 제한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구단위객을 정하게 되면 결국은 지구단위객대로 이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긴 돼요. 근데 계획의 목적 자체는 토지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건데, 제한 내용을 계획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용도적으로 이렇게 정이 제정해 되면 이 안에 토지들이 있었겠죠. 이 안에 있는 토지는 제한 내용이 각해서 다르겠어? 다 똑같이 제한되는 거예요. 같은 주거지역이니까 허용되는 건물의 종류도 같고 건폐한도도 같고 용종한도도 같고 다 같게 제한이 됩니다. 근데 용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단순하게 제한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정해서 개별 필지마다 건축물의 용도를 서로 다르게 건폐도 서로 다르게 필요하면 건축물의 형태색채 지붕 모양, 간판 모양 등등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정해가지고, 어, 토지용을 좀더 합리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제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입주기대 최소구역 안에서도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뭐, 그 특별한 목적 달성하기 위한 건데 결국은 이 안에서 토지용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차이는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제안은 이 제안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 용도 지역 안에서 제안은 대통령 령으로건표를 그 한도가 얼마인지 용정 한도가 얼마인지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입주교체조구역관에서 제한 내용은 계획을 통해서 제한 내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법으로 제한이 됐든, 계획으로 제한이 됐든, 뭐 제한된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만 되면 그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꾸 위반하니까,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정해놨으니까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되면 되는데 위반하는 사람들 이 있으니까 위반 못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위반 못하게, 위반 못하게 려면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처벌하는 거죠. 잡아다가 막 징역 살리고 벌금 부과하고 뭐 이러면 징역가기 무섭죠? 응? 표정이 안 무서워? <웃음> 보통 뭐 징역 간다는 무섭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징역 안 가려고 계획에 응? 정해진 대로 토지를 이용하겠죠. 근데 간혹 이제 징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 아직 각오를 하고 하시는 고하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처벌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처벌은 사후적인 거죠 위반할까봐 미리 처벌할 수는 없죠 다 위반 행위가 먼저 있고 사후에 잘 닮아서 가려서 처벌하게 되는데 토지는 그 특징 중에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이 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잘못 개발되면 옛날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음>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한 거고, 사전에 막으려면 뭘 받도록 한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신청한 개발행위 내용이, 이 계획 내용이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허가도 안 받고 해버렸다? 그건 이제 정말 무섭게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막뭐 징역이 3년 이하의 징역, 3년. 그냥 뭐, 징역 몇 개월 그러면 별로 겁이 안 났는데, 3년 그러니까 겁나잖아. <웃음> 그래서, 어, 그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인설부담구역 하나 더 성장관리계획, 이런 걸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성장관리계획, 이런, 거, 이런 걸 두고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계획은 여기 다 정해졌고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허가하다 를 보니까 난개발 문제가 있어 난개발 그래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기준을 자세히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신청 들어면 여기서 정한 그대로 그냥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이제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인설이 부족한 지역. 이 동네도 기반 인설이 좀 부족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어. <웃음> <웃음> 아, 괴로웠어요. 막 들어오더니 만차라고 그러고. 만차도 왜 이렇게 일찍돼? 그래서 요 타워주차장 들어갔더 옆에. 안에서 막 차들이 엉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아주 거기서 못되고 빠져나와 가지고 할수 없이 만, 여기 만차가 됐지만 앞에서 버티면서 기다렸다가 <웃음> 그리고 간대고 들어왔어 지금 기반이 부족한데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될 거냐 야근데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어,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여기는 기반, 주차장, 뭐 충분히 설치할 것 같은데? 왜안 했나 몰라? <웃음> 근데, 기반 인설이 부족한데도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그,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도 있잖아요. 강남이나 또는 뭐, 종로나 이런데. 그런데 뭐, 아침에 주, 출퇴근 시간마다 막 엄청나게 차가 밀리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은 해요. 그러면, 기, 기반 인설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강남이나 종로에다가 도로를 더 설치할 수 있나?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곤란한데 여기서 계속 건물만 크게 지면 점점 더 부족해지죠. 그래서 건물이라도 크게 못 짓게 제한을 해요. 건물이 이제 작아지면 사람들이 들모일 거고 들모이니까 기반이술 부족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는 거죠. 건물을 작게 만들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강화 적용. 그래서 곤란 강화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게 뭐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통해서 기반인설 부족문제를 좀 해소해보자 라는 거고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이 그러니까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외의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인설이 필요한데 필요하면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을 개인들한테 들어한다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인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할 때는 그냥 개발만 하지 말고 기반인설도 같이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더니 아파트만 짓지 말고 도로도 같이 깔고 공원도 설치하라. 이런 식으로 부담을 시킨다. 그게 기반인설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내서 성장관리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인설부담구역 요 내용까지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국토기획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들을 잘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계획들을 누가 수립하느냐, 어떤 절차로 수립하느냐, 그리고 수립된 이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실행이 돼야 되죠.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행 효과에 관한 사항과 사업에 관한 사항, 이게 국토기부 전체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의 체계를 너무 속속들이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 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체계도에서 여기다가 막다 연결해 가지고 용도지역 연결해서 종류가 막 도관, 농자, 방달 가지고 용도지고 또 연결해서 경치보급 복특방 빵개 막. 그럼 거기서 또 계속 연결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또 제한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광역도시에 다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이거 그냥 도화지 하나에다가 그냥 전체를 그려, 그려보겠다 막 이러는데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도화지 한. 한 전체가 계속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책에도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신경쓸 필요 없고 그냥 크게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개별 내용들 문제가 나오면 광역수치 그냥 이걸 묻는 거니까 광역수치 관련된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뭐 전체 그림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예 전체 그림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앞뒤 내용도 이 연결되고, 이게 렇 돼요. 뭐 이게 깊이 들어가서 뭐 책을 잡아야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 책이만 잘 정리하시면 국토계 목차도 그냥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법의 목차라도 좀 먼저 보면, 먼저 1절 내용이 총설, 총설인데 국토계법의 용어. 그래서 이건 4페이지에 1절 나오죠. <웃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요 내용 그대로, 그, 교재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법도 그냥 이대로 돼 있고, 법의 목차도. 교재도 요 순서대로 그냥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 내용이 뭐겠어? 광역도시계획. 요게 2절에 나오겠죠? 교재 7페이지 보면, <웃음> 그 4절이, 2절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3절은,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겠죠. 9페이지에 3절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4절은 도시군관리계획 11페이지에 4절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2절, 3절, 4절은 내용이 다이세 가지 중요한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어떤 조차를 수립하느냐 어떤 기준을 수립하느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절 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계속 적어도 두세 문제가 꼬박꼬박 나온다 그리고 두세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뒤로 또 계속 연결돼요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이 뒤로 계속 연결됩니다 절차가 도시법으로막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획을 위반했던 사람 특광시군인데 예배로 국토부도의사 그 사람들이 허가권자가 되고 이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되고 계속 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내내 도심과이 위반한 사람 특광시군 국토부 도의사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입이 안 붙어가지고 그 저특광시군 국토부 도의사가 자연이 되면 허가권자는 타기특광시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한 사람 특광시군 성장관리구역 수입하는 사람 특광시군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건데 앞에가 아직도 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권자까지만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결정권자 들어가면 <웃음> 뭐 설명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막상 그걸 정확히 내가 떠올려야 되는데 결정하는 사람 원칙은 시도자 대도시다. 예외로 시장건수, 국토부, 해수부다. 이게 정확히 탁탁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 용도적 지정권자가 쉽게 정리가 되고 용도지고 지정권자 또 용도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이런 게다 편하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개백의 구체적 내용들이 가는 건데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걸 종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정하고 토지형이 어떻게 제한되느냐 이런 내용이 5절로 해서 14페이지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라 제목으로 되 있죠 그 다음에 6절의 내용은 보겠어요 순서대로 돼 있는 거니까 기반 시설 에한 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6절 내용은 기반 시설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결정된 시설이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누가 어떤 식으로 사업하느냐 23페이지에 제목은 도시군개발시설 이라는 제목으로 6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내용은 이 순서대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 가는 것은 국토개법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정비사업에 가는 것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사업하느냐 이거를 국토교육에 포함시키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또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따로 빼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법은 여기 2장으로 해서 이제는 그 40페이지에 따로 정리가 돼있는거죠 그러니까 국토교발 내용이 도시별법까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정비법으로 해서 교제는 3장으로 60페이지부터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개법, 도시벌법 정비법이 다 하나의 체계로 다연결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이제 사업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순서대로 이 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순서가 도시공개혁설사업을 시행하는 순서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공개혁설사업이 제대로 이해가 돼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사업 체계를 좀더 쉽게 정리,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다른 바로 빠져나갔고 그럼 7절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교재는 29페이지에 7절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입주기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 5절에 용도구역 파트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건 다, 요건 7절, 6절에 있었고, 요건 다른 법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거딱 요거 하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8절. 8절 내용은 요 내용 다 포함해가지고 3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등 이런 제목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토개를 보면 그냥 그 목차 자체가 요 내용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목차를 그냥 순서대로 단순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각각 그각 절마다 서로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는지 요요 그림으로 좀 이해하고 나면 그뭐 전체 그림도 금방 쓰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뒤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라도 자꾸 이 그림을 전체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체계를 예, 간단하게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세히 봤어요? <웃음> <웃음> 자, 책에는 요 정도 보고 제가 이제 교재 4페이지에 용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총책 용어인데 <웃음> 먼저, 그 6페이지에 11번에 보면 국가계획이 나와요. 국가계획이란 중앙정기관이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국가니까 뭐 지방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 관련되겠죠. 국가니까 지방정기관이 아니라 중앙정기관이 만들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그 내용 중에 뭔가가 포함이 돼야 돼. 뭐가 포함된다?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돈 나눠주겠다 이런 계획을 정했어. 국가계획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보건복지부라는 중앙정기관이 만들긴 했지만 그 계획 내용은 돈 나눠주는 거예요. 돈, 돈을 나눠주는 거에 기본계획상이나 도시관리상이 포함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거는 국가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산업,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정했어요 근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도로 설치, 공원 설치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 계획 등 중에 도로는 어디다 설치할 거냐, 공원은 어디다 설치할 거냐 상수도, 하수도 어떻게 할 거냐, 용도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겠죠 그, 그 국가정책 관련되는데 내용 중에 그 도로나 공원, 상수도, 하수도 이게 다 도심괄상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됐는데 기본계획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군 포함한다 요걸 기억해야 되고 주의할 건은 광역도시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광역도시계획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 주의하시고 다음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의 발전방향? 광역계획권의 네.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은 어디에 관할구역? 특광시군이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기획은 특별시, 광역시군이 아니라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지역을 뭐로 묶어서 광역기권을 묶어가지고 광역기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면 다 요거 바꾸는 거, 요, 요, 요 말을 광역기권, 요 자리에다가 어, 시군구의 장기발전 방향을 정한다라든지 또는 특광시군의 전기발전 방향 광역시의 전기발전 방향 다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광역도시 설명이 나오면 무슨 날을 봐야 돼? 광역계획권 요거를 보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지역은 그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입하죠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 이거는 포함이다 제외다 무조건 제외가 돼요 이거는 앞으로 문제 풀다가 광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해서 이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로 찍으세요. 그게 뭐 어, 포함돼서 나올 일이 없어요. 이제 시군구라고 할 때는 시군구 이군 속에 광역시군이 포함되어 있을까? 제외되 있을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광역시군은 제외다 이렇게 안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요거 갖고 이제 여기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 풀다가 광역시군 포함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라보세요 당연히 재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에서 계획을 정했는데 광역시 밑에 있는 군에서 계획을 또 정하면 계획이 이중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는 다시 수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군을 재배한 특광시 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 내용은 공간구조를 정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공간구조는 도로는 어디다 둘 거고 공원 은 어디다 둘 거냐. 이게 공간에 가는 상을 정하는 거죠. 주거지역은 어디고 상업지역은 어디냐. 이게 다 공간에 가는 상을 정하는 거죠. 근데 돈을 얼마씩 나눠줄까. 이거, 이건 공간에 가는 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도시군 계획이 되려면 공간구조에 가는 상을 정하는 게, 정하는 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공간구조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도시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계백은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건 지역은 어디에 관하고요? 특광시군. 이거 갖고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광시군 이 말을 기억하면서 보면서 풀어야 되고 특히 이제 속이 쉬운 게 이것입니다. 도시군계백에 포함되는 건몇 가지? 두 가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예, 도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백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심계획이 아니다. 이걸 이제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음, 도시공개본계획은 지역은 똑같이 특광식군 내용은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 왜냐면 도시군 계획 중에 기본을 정하는 거니까, 공간구조도 기본적 공간구조고, 방향도 장기 발전 방향이 되는 겁니다. 종합계획이고, 도심과 수입이 지침이 되는데, 이건 요거 갖고 속인 바가 없어요. 이거 이건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속여봐야 그,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어, 강역도시기다라고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여같이, 특광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어느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역은 빼놨는데, 어디에 관할까요? 특별시 관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계획은 토지 이용 그, 이, 여섯 가지 계획을 정하는데 정하는 이유가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보전도 해야 되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다음에 여섯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섯 가지 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번 설명 계속 들으면서 이해만 했는데, 가능한 여섯 가지를 가능한 이표현기대로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섯 가지를 알고 있어야 국토기부 전체 그림도 다 틀도 딱 쓰는 거고, 문제가 집중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제 <웃음> 계획의 내용을 외워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공법에 수없는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 내용은 교재에도 다 빼버렸어. 어차피 못 외우니까. 근데 그나마 이거는 외워야 된다. 이거는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를 어떻게 하는 거? 지정하는 거 또는 변경하는 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그도시공관 내용에 있어 없어? 없어요. 도시공리 계획은 용도적 지구를 지정하는 거 또는 지정된 거를 변경하는 거 이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펼쳐놓고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여기가 상업적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거. 그게 도심관리 내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시가와준구역. 이거 묶어서 뭐라고 하죠? 용도구역. 용도구역에는 개도, 수시, 그리고 입까지 있는 거죠. 개도, 수시, 입. 그러니까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시가와준구역.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여기도 행위자안 이런 게 아니라 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세 번째가 기반인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인설은 도로, 공원, 상수, 하수도 등등 이런 시설. 그 시설을 없으면 설치를 해야 되고 있는 게 문제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정비를 해야 되고 더 좋게 개량도 하죠. 이거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 계획. 여섯 번째가 입주기자 최소구역 지정 변경하는 계획과 입주기자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 가능한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한 번만 좀 떠올려보고 넘어가죠. 자, 읽었으니까 가려놓고 여섯 개 뭐가 있었는쭉 떠올려봐야 돼. 도심과학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어떻게 하는 거?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는 개도 수시, 용도구역 개가뭐 개발자원구역 도, 도시자원구역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시, 시가와 조정구역을 어떻게 하는 거? 지정, 변경하는 계획 세 번째로는 기반인설에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로는 네 번째가 뭐였어? 그러니까 그 수없이 들었는데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가는 게 그동안 이거를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에 매번 뛰어가면서 근데 그냥 눈으로 본 거하고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에렇게쭉안 보고 떠올리는 거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한 번이라도 한거 한 하고 그냥 매, 매번 읽기만 한거가 달라요 그래서 눈으로 계속 보기만 한 거는 시험장 가서 문제 풀때 어디서 본 건데? 이러면서 풀어요 그건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모의 고사 보고 막그 들을 때다한것 같은데 문제는 안 풀려요. 막 이러는데 그냥 듣고 이해는 됐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돼 있으니까 안 풀립니다 특히나 이 객관식 시험은 이해가 안 돼서 안 풀린다 이거보다는 암기가 안 돼서 안 풀리는 게더 많아요 이해는 안 됐지만, 외우고 있으면 풀려. 근데 이해는 다 했는데, 정작 필요한 상을 암기를 못하면, 틀리게 돼요. 용도 지역이 도시공 관계인 건다 알아요. 그래도 수업 들었으니까. 그런데 용도 지역을 뭐한 건지가 이제, 막 거기다 행위지한, 뭐 이런 것같 살짝 놀으면, 용도 지역이니까 해당되지 막 이러면서 자꾸 속는다 봐 어디서 본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이런 걸한 번씩, 한 번씩 떠올려보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어떻게? 지정, 변경. 두 번째가 계도, 수시, 지정, 변경.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네 번째가 도시기반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 런게 단어가 길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자꾸 하다보면 입에 붙어요. 자, 잘 떠올려보세요, 이제. 도심간 다섯 개.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 도. 수. 시. 지정. 변경. 그 개가 뭐다? 개발자원구역. 도. 도시자연공구역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시. 시가와 중구역 세 번째가 뭐죠?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여섯 번째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잘했어요. 좀 <웃음> 쉬었다가죠. 좀 쉬었다가, <하죠. 웃음> 좀 쉬었다가. 응. 이거 이어서 보겠습니다.